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어,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사례 중에서는 전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w p 스캔 이게 워드프레스 취약점을 찾는 자동화 분석 도구의 패킷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전번 시간 제가 ICS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WP 스케 아니 그 워드프레스 이렇게 테마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어, 기회가 되시면은 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WP 스캔을 한번 실습을 하고 직접 패킷을 한번 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커 환경에다가 제가 그 워드프레스를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 주소는 아마 패킷 주소하고 좀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대상으로 저희가 WP 스캔을, 어, 진단을 했었다. 예, 것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P 스캔으로 이제 피켓을 제가 저장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운 대로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통계, 우리가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기 때문에 스테디스 정보들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이 어떤 식의 정보들이 남기는가 이 프로토콜 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요 특징을 보시면은 어 요거는 이제 http 통신으로 이제 그 워드프레스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 웹사이트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ttp 환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근데 이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라인바이드 라인베이스 드텍스트 데이터라는 것이 거의 많은 것들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얘가 이제 워드, 그, 웹사이트를 점검을 하다 보면은,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웹사이트 브라우저에, 브라우저에 그 결과 값들이 나올 거잖아요. HTML하고 뭐, JS파일, 그 다음에 CSS,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남게 되는 것이고, 이미디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진 정보들이나 그런 거 있죠. 잘안 보시겠지만, 요 미디 파이은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리스판스 값에 대한 사진 파일들 정보들. 어떤 미디어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게시판을 요청을 하면 은 게시판 HTML 정보들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그런 안에 이제 텍스트 파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바로 이러한 텍스트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 데이터의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런 식으로 담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드포인트 컨버세이션 이게 양쪽 통신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은 이제 저희가 공격자 하고 우선은 당하는 쪽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1번하고 이제 뭐 2번 그 다음 에 254, 255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정보들이겠고요 143번 지금 현재 보시면은 IP 정보가 컨버세이션 정보들을 봤을 때 어. TCP 정보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TCP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80포트하고 443포트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167번 쪽에 80포트가 열려 있는데, 166번 쪽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포트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서버겠죠. 예, 여기가 167번이 워드프레스 서버일 거라고 측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6번이 공격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대상들이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정보들, 이게 뭐, 여기에 비해서는 대량이죠. 지금 이제 크기 정보들을 보시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 대량의 정보들을 예,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스 정보에서 HTTP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패킷 카운트하고 리퀘스트 정보. 그래서 패킷 카운트 정보들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스테티스 정보 우리가 상태 정보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정보 기준으로 보시면은 역시나 이 4XX 우리가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들을 조는, 어, 그 확인하는 404페이지죠 요것이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하면은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433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3 7 2면은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요 많은 비율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약한 85%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되면 우리는 아 얘는 스캐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웹 취약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디렉토리 기준으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런 파일명들을 예, 삽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는 페이지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404 페이지가 비율이 높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것을 여러분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킷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난 뒤에 상세 정보를 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패킷 리퀘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현재 보면은 wp 쪽에 관한 인크루드 인쿠, i n 루드 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 정보 특히 이제 컨텐트 정보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은 테마라는 곳에 디렉토리 이하 디렉토리 그렇죠 테마의 이하 디렉토리에 이렇게 z y w 해가지고 또 일정한 패턴 스펠링을 기준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테마 정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워드프레스에서 워드프레스 그 테마 공개된 그러한 다양한 이름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캔을 돌릴 때이 테마 중심으로 W T w... V T죠 V T 테마이기 때문에 V T 아니면 T라고 옵션을 주시면은 테마 정보들. VT, V까지 주면은 취약한 테마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검사하는 예,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WP 스캔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정보들이 쭉 일괄되게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정보들이 아까 없는 페이지로 찍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좀더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해, 확인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은 Industrial 리 i g h t 라는건게 여기에 지금 하나씩 찍혀 있다. 가 인더스트리얼 라이트라는 데 테마에 갔더니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거 페이지는 있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요. 그리고 JS 파일들도 확인하고, 뭐 이미지 파일들도 스타일 식 정보들도 확인한 걸 보니까 아, 요 페이지는 요거는 지금 현재 테마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테마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테마가 바로 요 테마예요. 요거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뒤에 있는 거 사진은 제가 붙인 거고요 요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패키지 정보만 보더라도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되면 은 포토 갤러리에도 이렇게 찍히고 있죠 그래서 테마라는 것이 이제 현재 끝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정보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 정보들도 우리가 확인을 중간에 했다라는 것을 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지금 저기 있고요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불필요한 파일들, 예, 백업 파일들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확그 다음에 어떤 확그 우리가 압축을 했던 예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확인하는 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 조금 이게 아까 보다가 좀 흐트러졌는데 다시 좀 시간대로 시간을 좀 비율을 제가 기준을 잡고 볼게요 자 보시면 안 봤던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백업 정보들받고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유저 정보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쪽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정보들이 있는가 그래서 유저 정보들이 어, 나올 수 있는 곳들 오서점 뭐 사이트 맵점 XML 파일 이런 파일들이 있으면은 또 유저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문자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다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o 서1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ICS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겠죠. 예, 작성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보면 저희는 이렇게 os 12 이런 식으로 봤는데요. 2라고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not found라고 이렇게 뜨죠. 그다음에 os 3이라고 이렇게 찍으면은 또 데모라고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사, 사용자가 데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그러니까 요거가 활동이 뭐냐면 WP 스캔 같은 경우에는 요 사용자들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아 여기에는 워드프레스에는 이런 사용자들이 있구나 라고 하고 난 뒤에 W 로그인 페이지 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 뒤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얘가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면 우리가 이제 상세 정보를 이제 보이도록 할 건데 어차피 이것들이 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있는데 실제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포트 오브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정 어떤 파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은 이쪽 페이지, 뭐 로그인 페이지에 좀 많이 이렇게 접근이 된걸 보고 이 로그인 페이지를 찍으면 은 이쪽에 로그인 페이지에 뭔가가 어 여러 번 시도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 요 이스포트 오브젝트라는 기능들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파일들이 있으면은 예 저장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와이어샤크 활용평들을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이 WP 로그인 정보 페이지에 몇 번을 얘가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팔로우로 TCP 스트링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페이지의 유저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피드 정보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RSS 정보들 같은 거쭉 확인했다가 사이트맵 이런, 게 사용자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오수 쪽에서 1, 2, 3, 4, 5 이렇게 늘려가면서 사용자들의 게시물에 어떤 거를 작성을 하면은 그 사용자들이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용자 정보들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확인을 해보시면은 확인 하고 난 뒤에 얘는 이 WPScan 이라는 그그 로그인 정보, WP 로그인 정보죠. Login.ph 파일에 이렇게 로그 정보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로그인 정보와 패스워드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로, 어, 이게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살짝, 어, 맞지 않는, 예, 맞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들어가요. 어, 있을 수 없는 정보들이죠. 근데 일부 나중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것은, 어, 또그 CMS 관련된 게 CMS 맵이라는 그 스캔 정보가 있습니다 CMS 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CMS 맵이라는 그 스캔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어, 실질적으로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PC 스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한다 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어, 검사를 이렇게 패키지 정보만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자동 스캔 도구의 특징들은, 이렇게 보면은 쿠키 정보하고 유저 에이전트 정보, 특히 이제 유저 에이전트 정보에 WP 스캔이라는 이러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PS에서 이러한 룰들, WP 스캔이라는 룰이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얘를 보고, 이 유저 에이전트 정보에서 자동 스캔이라도 고 이제 차단을 한다든지, 별조의 알람, 예, 탐지를 해서 알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쿠키 정보들을 보시면, 워드프레스 테스트 쿠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까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자동 스캔 돌리면서, 아, 이런 정보들도 쿠키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워드프레스 언더바 테스트 쿠키, 아니면은 WP 이런 체크 같은 것이 들어가면은, 아 얘는 i p s 쪽에서 룰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는 w p 스캔으로 자동 스캔을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w p 스캔, 워드프레스 자동화 도구인 어, 대표적인 도구 w p 스캔의 패킷 분석을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패킷을 남겨보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